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시죠 여러 원래 이렇게 메뉴얼 없이 수사하니? 정자철 어디로 칠지 모르는 놈이야 다 볼까나? 땡손이 전담반이라는 경찰 내 특수조직으로 돌아왔습니다 땡반에 공유진류준열 조정선생님 오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피 영화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기 있는 스피드광 이상한 남자를 네. 어리어리한 에이스 순경과 엘리트 경위가 함께 에... 보안이 필요한가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너 그렇게 외운대로만 할 거니? 인생이 <웃음> 그렇게 살 거야? 일단 어. 하나 따놓고요 그래. 동제불능 스피드광 사업가를 쫓는 뺑소니 전담반의 고군분투를 그린 <웃음> 범죄 귀에 하나도 안 그래, 들어오죠 그래, 이렇게 외운대로 하면 은 플랜 C 한번 가볼까요? 플랜 c 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 어. 통제불능에. 예. 플랜 A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대고 보는 게네 방식인가 본데. 그장님은요, 여러분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초로 악역을 맡으셨어요, 주정석 씨? 네네네 천사 같은 정석 씨가 막목 졸리고 깔려 있길래 이런 역할 하니까 힘들지? 더는거요더좀 <웃음> 어. 힘들긴 했죠 공유진 씨도 첫 액션 아닌가요? 차 위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건데 그게 그냥 액션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걸크러쉬 맞아, 걸크러쉬 걸크러쉬라 하면 또 함께했던 전혜진 씨, 염정아 씨 어... 염정아 선배님이 아무래도 조금 서 요즘 또 아갈머리 찢느라고 고생 많으시거든요 뭘 찢어요? 아갈머리요 유행어유행어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광팬입니다 네. 스타이캐슬 제가 뺑송이라고만 얘기했지 트랙이라고는 얘기 하는어떻게 건강을, 건강을 따네 경찰잘 들이 꼴통들이지 맞네 너가너 같은 새끼잘 알거든 둘이 같이 타고 쫓아가고 혼자 타고 도망가고 네혼잣말 많이 했어요 <웃음> 아, 그래요? 잘했 <웃음> 저뿐만 아니라 뭐형 어, 누나 두분다 운전을 직접 하는 신이 굉장히 많았기 음. 때문에 더 익숙해지려고 좀 욕심을 더 부렸던 것 같아요 그앱스리 머신을 모으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실제로 했는데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타면 이러 이러고 이렇게 자고 얼굴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야가 너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야가... 그 시야가... 그렇네요 안 맞네요 <웃음> 안 보이는데 뚫려 있으니까 음. 실제 그 속도감이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어, 예. 저희가 이번에는 간단한 스피드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공유해주세요 저만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한 단어 한 단어로 가자 음. <웃음> 우와 이런 거 재밌지 고! 고! 두 번째 글자가 진짜 뒷단아좀더 단어. 고급스러운 단어야어난 <웃음> 고급스러운 단어를 안 써. <웃음> 사람한대 샀는데 저기 저기 좀 들려고요. 보험 아 홈다. 그렇지 거기다가 자. 음? <웃음> 오 맛있다 이거 내가 뭘 먹을까. 빵 그, 합쳐서 부엉빵 예! 그범빵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찰들이 쓰는 용어. 아 그래요? 보면서 진짜 새로운 거를 좀 많이 우리가 알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진짜 아, 네. 아, 선물?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드릴게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없어요? 이거 마음에 든다. 안녕. <웃음> 아 <웃음> 어, 너무 잘 어울린다 둘 다. 류준열 씨 찰떡인데?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잘 어울려. 유용하게 <웃음> 촬영 안했어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본 듯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해내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 저희 그냥 예감인데요. 저희 영화가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저는 왠지 뺑반투가 나올 것 같아요. 오 드디어 영화 뺑반이 1월 30일 대개봉합니다.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영화 보시고 싶으시면 꼭 뺑반 한번 보러 오세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